액션! <웃음> 액션! <웃음> 와이프한테 카메라 좀 찍어달라고 했더니 지금 뭐라는지 아십니까? 액션입니다 액션! <웃음>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지금 강화도 가고 있는데 강화도를 자꾸 가는 이유가 어, 강화도 쪽에 가게를 제가 지어서 하나 하려고 그땅 사놓은 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땅도 더벌겸또 강화도 쪽에 이제 맛집이 없나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되게 특이한 곳이 있어요 바로 잡아서 바로 치킨을 튀겨주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 상호가 내가 통당 거기 가보면은 되게 웃긴게 그 지역 자체가 내가 면인데 상호들이 되게 웃겨요 내가 주유소? 내가 우체국? 내가 경찰서? 내가 경찰서 <웃음> 내가 동사무소? <웃음> <웃음> 내가 고전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원래 그 치킨을 도축법 때문에 치킨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데 이 집은 치킨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튀겨준다고 해서 어? 그게 가능한가? 알고 봤더니 이 집이 30년이 넘었대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바로 도축이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30년 넘어서 어, 넘은 집이라서 바로 도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블로그에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바로 키우면서 바로 잡아서 바로 털 뽑아서 튀겨주는 집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그 집이 어떤 집인가 어, 강화도 갈겨그 집도 한번 찍어 갖고 오자 해서 와이프한테 한번좀 찍어 달라 했더니 <웃음> 저한테 그럽니다 아시 <웃음> 어떤 음식이든지 숙성고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들 있는데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장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소든지, 돼지든지, 닭이든지, 바로 잡아서 먹는 게, 바로 잡았을 때, 그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사실. 뭐, 숙성해서 뭐, 드라이 에이징 시키고, 뭐, 그런 뭐, 공법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그러냐면 바로 잡아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숙성을 해서라도 나중에 먹으려고, 나름대로 이런 공법들이 생겨난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로 잡아서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내가 통닭이란 이 집이 되게 특이한 게 키우는 닭을 갑자기 잡아놨다가 손님이 주문을 하면은 바로 잡아서 털을 뽑아서 닭을 바로 튀겨줍니다. 바로 튀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대요. 그리고 원래 닭이란 거는 염지라는 걸 합니다. 일반적인 치킨집에서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에서는 염지를 해서 어느 정도 간을 해 놓은 냉장에 온 닭을 갖고 와서 이제 튀겨주는데 여기는 30분 정도 걸린대요. 바로 잡아서 간만 하고 바로 잡아서 해주는데도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직접 제가 확인차 닭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질을 해서 어떻게 튀겨주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면 가는 쪽 길이 이렇게 이제 그 양쪽으로 나무가 되어 있는 길이 있던데 그래도 야외 나온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면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여기가. 근데 내가면 내가 통당 말고 내가 사돌박이 짬뽕이란 집이 블로그에서 나오더라고요 저 앞에 보이시는데 저기가 저번에 그 블로그 봤더니 그래도 줄서서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통닭 제가 주문할 때두 마리를 주세요 했더니 아저씨가 통닭으로 두 마리를 드릴게요 이러길래 하나는 통닭으로 해주시고 하나는 치킨으로 해주세요 양념해서 그랬더니 아저씨 왈 치킨으로 먹을 것 같으면 서울에서 먹지 뭐하러 그걸 여기까지 와서 먹냐 그냥 통닭으로 두 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그래서좀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 이 아저씨가 지금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닭에서 주문을 해서 내가 차돌박이로 들어가서 내가 차돌박이 짬뽕집도 한번 맛보자 내가 차돌박이 짬뽕이랑 짜장이랑 탕수육을 시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줄 서서 먹을 집은 아니다 어, 다 남기고 왔어요 저는 통닭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털뽑고 시선에서 그냥 바로 튀겨버리더라고요 치킨이 다 됐다고 해서 가지고 왔더니 여기 사장님이 그냥 치킨도 같이 먹어도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치킨에 맥주도 한잔 먹자 그래서 먹어봤더니 어 사실 저는 딱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표현을 하자면 은 그냥 닭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맛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맛 거기다가 그냥 백숙 같은 느낌 아무 양념이 안된덜 질긴 백숙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저기 내가 통닭 아주머니가 튀겨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다 아저씨가 튀겼다 이랬더니 아줌마 표정이 조금 바뀌셨어요 어, 저도 조금 느낀 게 누가 튀김을 하냐에 따라서 또 맛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근데 아저씨가 되게 이제 귀찮아 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어, 맛이 있을까? 근데 여기 아니나 달라 여기 짬뽕집에서 얘기하는 게 원래는 아줌마가 튀겨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차 이게 잘못 튀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어, 몇점 먹다가 아 이거 잘못 튀겼나? 좀덜 튀겼나 싶어서 포장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튀기라고 하고 먹여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 직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다 젊은 친구들은 요즘 입맛이 벌써 양념이나 간이나 이런 게다 입에 베어 있기 때문에 옛날식 이 통닭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예상을 했더니 정말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바로 잡아주니 좀 특이한 곳이니까 또 옛날 추억을 떠올리려고 하시는 분들 옛날에 먹었던 통닭이 느낌을 한번 맛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블로그에 워낙 맛있다고 막 이렇게 나와있어서 저는 맛있을 줄 알았는데 제 입맛에는 사실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장에서 드실 수가 없으니 무조건 포장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웬만하면 들어가서 포장하지 마시고 밖에서 전화로 주문하셔가지고 받아 갖고만 나오는 식으로 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장사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숨겨져 있는 맛집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가볍게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